자, 그러면, 우리가 철학은, 실질적으로 인간을 가장 중요시하는 학문인데, 이 학문이, 이 학문은, 어떻게, 황당한, 누구말따나, 말론만, 응? 누구말 요새, 뭐, 립서비스 많이 하더라, 그지? 요새 텔레비 보니까 리, 뭐 텔레비 하고 뭐 이런 데 보면 인터넷 보면 립서비스 억수로 말하다 조지 많이 야물라 갖고 그지 뭐 맞는 건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달콤한 말만 하는 서비스 이? 이 조지 서비스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철학이 이 조지 서비스 립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싹 사라지는 거야 이? 사주도 이제 철학이 어떻게 심리학과 대비를 하다 보니까 철학과 교수들은 심리학은 외국에서 많이 발달되었고 철학은 우리나라에서 고유로 남아있다 보니까 외국에 심리학이 막들어다보니까 자기 거 관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 무너진 거야. 심리학을 빨리 받, 자기들이 인간을 토로한다면 심리학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 철학과 연결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배척하다 보니까 어떻게? 철학이 다죽어린 거야. 저를 어디 가도 숨을개고 철학가는 요새 뭐 있는데 있나 그렇게 그러니까 철학가 이제 대용해 갖고 사학가다 맨날 무덤나 팔고 있는 사학가다이 말이야 고궁에 고분 우리가 팔고 뭐 그래 사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철학기가 누구말떠나 황당한 이론을 자꾸 펼다보니까 누구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심리학이 어떻게 해? 이 철학까지 다 먹어본 거야 이제 심리학이 그래서 심리학은 얼마나 이 학문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학교마다 어떻게 법적으로도 심리상담사를 고용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심리교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는 심리적인 이런 질환을 들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보급이 굉장히 노는데 여기서도 이제 정말로 이제 올바른 항문으로 가야 되겠지. 자, 그 과학은 어떻게, 과학과 전말해갖고 엄청난 개발을 했다, 그죠? 발전도 해왔고. 그런데 여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다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철학은 우리는 하다 보니까 뭐 립스비스만 자꾸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예외로 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수리 이 숫자풀이 수리는 이것이 수리사주와 수리 심리학으로 우리는 큰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수리사주와 수리심리학으로 대변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철학적인 그거를, 철학적인 것을 전부 다 수용하는 거야. 철학적인 것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것도 수용을 하고,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낸 이 천부경은, 천부경이 라는 이런 종교, 종교도 전부 다 흡수를 다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숫자풀이가 이 사주 부분과 심리학 부분, 이천문경으로부터 천무경, 이런 종교적인 개념, 종교, 종교학이다, 종교학. 종교학까지 원스톱으로 다풀어낸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거는, 자, 이세 가지가 분명히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다. 그 역할이. 심리학은 뭘까? 우리 근본이. 우리는 사주는 사주는 우리는 뭘까? 인간을 푸는데 인간의 모든 것을 풀수 있겠지. 그죠? 사주로선 인간을 푸는 것이고 이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을 푸는 것이고 이 종교는 어떻게? 종교는 무엇을 풀까? 인간의 이 정신을 푸는 거야 정신을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일단 풀어야 돼. 이것을 풀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풀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나누면 어떡까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큰 구조를 하게 되게 되면 자 인간이라는 자체 인간이라는 자체를 풀고 인간의 우리는 내면을 풀고 인간의 우리는 정신을 푼다. 이 속에는 우리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다 있겠지. 여기는 우리는 뭐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고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인간의 정신하고 인간의 내면하고는 다르다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큰 상둥이라 생각해보자. 상둥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겠나? 안 살아간다. 면그죠 이것을 푸는 거야. 아니? 당연히 같이 안 살아가는 것도 풀어야 되고 그러면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반응도 전부 다 바뀐다. 그렇 자, 그러면 이것을 학문적으로 숫자 풀이의 학문적으로 풀려면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풀어야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놨을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서 풀까? 내 마음대로 풀어볼까? 그것 또한 숫자에서 풀네. 우리는 이 숫자 풀이보면 인간이 되든 숫자가 되든 심리가 되든 종교가 되든 사주가 되든 진로가 되든 성격이 되든 모든 것이 우리는 숫자로 풀린다. 왜 숫자로 풀려야 되겠까자 여기서 우리는 왜 라는 단어를 우리 저누구말잖나저 9시 누스에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을 잘 묻는 우리는 프로가 있다. 그죠? 누스에 그죠? 이것 때문에 아주 어? 누구는 꼬약하게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은 재밌있어 생각하고 그죠? 왜? 이 숫자가 왜 이런 것을로 숫자로 풀어야 될까 왜 숫자로 풀까 왜 숫자로 풀까 세계 공통어. 세계 공통어 숫자가 공통어가 근데 질문을 많이 한다 했잖아 누구를 집중해서 묻는다 했나 혼차를 집중해서 했더자이왜 <웃음> 라는 것은 답이 한 개다. 누구나 똑같은 답을 낼수 있다는 데 있다 그래야 학문이겠잖아 그죠? 학문이라는 것이 이론이라는 것이 니인데 네 다르고 내인데 다르고 다른 사람인데 다 모두 다 다르다면 이건 학문이 안되는 거야 이론도 안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지 주장일 뿐이다 이 말이야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지 주장 뿐이야 누구 말에 때는 대통령이 이말 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다. 그죠 그러나 숫자로 표현해 보면 어떡하 틀렸으면 틀리고 맞으면 맞는 거야. 이? 숫자로 푼다는 것은 틀렸으면 틀렸고 리 낮으면 맞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 숫자의 정체를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는 터득해야 되겠지? 이것을 우리는 인간과 관련됐어. 그죠 인간관 관련돼서 완벽한 터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로 이 숫자가 인간의 모든 것을 풀수 있을 것인가 자 인간의 모든 것을 풀수 있을 것인가 풀수 있겠어요? 풀수 있겠어요 숫자가? 풀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까지, 이 숫자가, 먼저, 우리는 어떻게, 이 숫자가 모든 것을 푼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풀수 있는지 먼저 보고, 이 숫자가 어떻게 탄생된 것이 보고, 이 숫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고, 이렇게 우리는 풀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한 풀어본다, 그제? 자, 그러면 이 숫자풀이법은 왜, 여기 있을요 왜 사용했을까? 답이 한 개뿐이다. 그럼 이 답은 어떻게? 우리가 쓰는 답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라면 똑같은 답을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두 개가 될 수가 없겠지. 진리가 맞는 거라는 것은 두 개가 맞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진리는 모두 다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답으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원리가 이 숫자 풀이법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개수 늘린다고 1부터 뭐, 1부터 6가지 내고, 1 2가지 내고, 뭐, 1 6가지 내고, 3 2가지 내고, 8 1가지 쪼개갖고, 이것이 어떻다. 그거는 다 부질없는 헛소리 부위다. 헛소리 이론일 부이다 우리는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 완벽하게 이론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이론이 탄탄하면 다음에 푸는데 월등하게 쏠다. 자, 그래서 이 숫자풀이법에 의해서 숫자의 정체를 풀고 인간을 풀고 이것을 결합시켜갖고 항문적으로 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나누게 되게 되면 우리는 수지 사주와 수리 심리학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찌나 사주는 우리는 운명과 운세를 푸는 것이고 심리는 우리는 내면을 푸는 것이다 내면 속에는 우리는 그토라는 행동 또 푸는 것이죠 이 심리를 푸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을 푸는 학문에는 크게 두 가지다 사주 수리 사주와 수리 심리 그런데 종교를 갖다가 수리, 종교 이러면좀 이상하잖아요 그제 종교까지 막 우리가 풀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까 그건 학문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학문을 수리사주와 수리심리학이 있는데 이거는 내면을 워낙 복잡하니 지금부터는 우리는 수리사주를 우선적으로 푼다 그치? 그러면 그이 운명과 운세를 푸는데 인간을 어떻게 푸고 숫자를 어떻게 푸고 숫자풀이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풀어나가야 되겠지 근본을 그럼 우리는 인간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다 인간의 진리는 어떻다 그러면 이 숫자를 풀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나 첫 번째는 인간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두 번째는 우리는 숫자니까 숫자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이다 자세 번째는. 우리는 이것이 학문과 논리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는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진리하게 되게 되면 무엇을 듣겠습니까? 하, 진리라 하게 되면 하, 자아가 어떻고 어? 우리는 뭐 명상이 어떻고 뭐 우주가 어떻고 막 이랬다. 그랬지.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의 정확한 뜻이에요 진리가 뭘까? 참다운 이치다 그지? 참다운 이치 맞나? 안 맞나? 그러면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한 보자는거다 진리가 뭐냐는 거지 진리도 모르면서 뭐 진리 타령해봐야만 진리가 종교가 될 수도 없고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없는 거야 이? 인간이 될 수도 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우주라는 그 우주가 또 새로운 말로 생기게 되면 그 우주 대신에 그 새로운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우주라는 개념 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우주의 우리는 흐름이다 진리다 이거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 자 그러면 이 우주 속에서 인간은 우주라는 것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진리를 인간이 너무 놀란다고 하게 되면 좀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작은 것을 우리는 뭘 할까? 우주의 진리보다 조금 작은 개념. 그것보다 조금 더큰 개념. 이것이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많이 한 천문의 원리다. 천문의 원리. 천문이 뭘까?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죠? 하늘문, 하늘걸 음, 우리는 싫을 때도 없이 그여기까지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자, 하늘의 우리는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의 질서다 질서 그러면 우주의 질서다 태양계의 질서 별들의 질서 이 천문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마 가게 되게 되면 게되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태양신을 믿게 됐어요 그 뒤에 여러분들은또 많이 봤겠지만 우리 할 때는 어떻게 해? 태양의 온도가 6000도가 돼가지고 6000도가 1도씩 감천하면 6000년 뒤에는 태양이 없어진다고 이랬다 그러다 보게 되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은하계가 몇 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제? 그래 그 그때는 밝혀진긴 제가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은하계는 세 개다 해서고 뭐 일사타가 또 여덟 개다 해서 다가 그지. 지금 은하계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이것이 우리는 자연의 질서다. 옛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해왕성, 명왕성 이거 뭐 어? 태양을 도는 위승이다 맞나 아니다 이까지 우리는 막밝혀진때 그죠. 여러분들이 요새 와서 뭐. 어? 카이퍼벨트 해삭곰, 태양계여기까지다 알잖아 이제 그럼 거기 맞춰야 된다 자세 번째는 이것보다 더 작은 개념은 우리는 뭘까? 이치라는, 이거는 이치를 푸는 거예요 지금 진리라는 거는 참다운 이치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얼바로 해야 이론을 풀든지 숫자를 풀든지 할 거잖아 이것보다 조금 작은 개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태, 우리는 태양계는 지났고 지구, 지구의 지구이 자연현상은 뭘까? 우리는 자연의 이치다 이게 그렇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태풍이고 뭐고 자연의 이치에서 우리가 이 따르는 것이 우리는 진리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 진리라는 거다 자, 네 번째.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거는 뭘까? 그것보다 조금 더큰 거. 이거는 인간의 돌이다, 인간의 돌. 도리. 생명체의 돌이다.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응? 자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면 죽는다 이것이 우린 자연의 이치잖아 그래갖고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인간이 태어나고 하는 거그지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은 인간의 돌이란 말이야 그지 이것보다 좀더 작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 근본을 지금 가리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도 우리는 뜻도 모르고 무조건 참나에서고뭐 우주가 어떻고 뭐 이런 막 헛소리 하면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아, 했나요? 과학이 가? 과보다좀큰거 그렇지 우리 철학이 발달때 학문의 우리가 이것이 논리다 논리 우리 학문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철학의 시초다 이거예요. 철학이 있어야 철학에는 어떡하? 야 기술이 있을까? 핸드폰이 있을까? 이런 거죠. 그제 핸드폰은 어떻게 만들까? 이거지 증기는 어떻게 만들까? 그때부터 출발한 것 개념이 우리는 뭘까 이것이 과학 이론이다. 그러면 진리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 진리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우리는 과학이론이다. 과학이론 속에는 어떻게, 우리는 여기는 수학, 수리학도 있고 숫자법칙도 있고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치? 그렇죠? 이거는 학문의 근본, 논리, 논리뿐이니까 이방계은 모든 학문을 통째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과학이론이라는 것은 여기에 맞는, 여기에 모두 다 적용되는 마지막 단계 이론이 과학 이론이다. 마지막 단계 이론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이론에 맞지 않는 논리를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답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학문도 아니고. 맞나요? 아 아니, 맞나, 이거. 음, 가장 낮은 단계. 우리는 여구의 걸다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누구 한번 보자. 과학이론 또 모르면서 학문을 어떻게 알겠노?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알겠노? 그렇게 헛소리만 막막 하는 거지. 자연의 이치,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이 자연의 이치를 감당을 못한다. 어떻게 엘론 현상이 있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과학이론으로 밝혀내려고 하지만은, 이 자연의 이치에는 이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천문의 원리, 태양계가, 어러진도가 폭발하고, 뭐, 전기장도 생기고, 이건 누가 풀겠노,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인간이 우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건 누가 어떻게 알겠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단계 단계별로 내려갖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면, 이 과학의 이론에 맞는 것만이 학문이 될수 있는 거야. 이? 여기서 벗어난 이론들은 전부다 거짓말이다. 백프로 거지말이지뭐 어떻게 되요 맞나요? 아니 정신이 얘기해. 정신이 쫙팍쫙거리고 눈이 이제 누 그런 말을 뭘 하니까 아까 눈이 눈이 자꾸 지 점심 묻다 해가지고 눈이 동태 눈으로 자꾸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자, 과학의 이론이다. 과학을 해야 돼 과학의 이론이 없을 때는 이, 지금 우리가 맨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중에서 우리는 사주와 심리학, 우리가 이거, 그동안에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기존에 사주와 심리학을 나눠 놓고, 우리는 어느 단계로 접근했는지 한번 보자. 그치? 그러면 어떻게, 심리학도 과학의 이론을 접목을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한 거야. 많이 하고 있어. 이론이에 맞다. 그래갖고 하고 하고 있는 단계지만 은 이것은 아주까지 미흡해. 응? 왜냐면 이것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주는 어떻게 이것, 이것 자체에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면 이것이 완전히 엉터리인데 이 밑에 맞을 게 있겠노? 그럼면 심리는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못한 거야. 응? 자 사주는. 천문의 원리에 거부되는 이론으로 펼친 거고 그래서 학문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심리는 어떻게? 해? 이것을 정리를 하지 않았고 이것만 갖고 지금 한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모자란다는 거야.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서 벗어나면 이것은 학문이 안 된다. 오케이? 여기서 벗어나면 학문이 안 된다.